야, 같이 가. 너네 저번에 학원 끝나고 같이 갔던 남자애 기억나? 아, 그 노란색 교복 있던. 어, 걔는 왜? 여좀 신경이 쓰이는 거 같아 쉬... 좋아하는 거야? 너 걔랑 초딩 때부터 친구라며? 응 걔는? 걔는 너 좋아한대?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아냐? 어떤 것 같아? 밤에 카톡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밤에 카톡 많이 하면 끝난 거지 그런가? 화장실 갔다 올게 배고프다 나도 어? 뭐지? 왜? 벌써 5시야 어? 30분밖에 안 지난 거 같은데 너왜 항상 멋대로야? 내가 뭘 아까도 혼자 훌쩍 가버리고 그래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건 나랑 나연이랑 쫓았으니까 그런 거고 야 원래 서양이가 그렇잖아 너도 앞으로 말좀 하고 다니고 너랑 이제 더못 다니겠다 같이 다니지 마 그럼 끝까지 이럴 거야너와 같이 못 다니겠다며 그래. 앞으로 나한테 하지마라 그래. 야! 야! 다시 야! 이 아우 이제 아. 무슨 일이야? 야. 걔 여자친구 생겼대. 어? 완전 똑한다. 근데 어제 나한테 갑자기 여자친구 생겼다고 축하해. 와, 진짜 의욕다.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야, 안 되겠다. 매운 거 먹으러 가자. 내가 살게. 근데 나 매운 거못 먹으니까 신한 맛으로. 야, 너 매운 게 아니잖아. 그냥 중간 맛으로 먹어.